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퇴장 조치를 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김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어젯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문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해 회장당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다며 신영복 선생과 공범이었던 통일혁명당 3명은 사형됐고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1일 감옥에서 살았지만 본인이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.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 때 펜스 미국 부통령 등 100여개 나라 정상과 북한 김영남과 김여정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다고 공개적으로 전세계에 공포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기에 김일성 주의자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아울러 2019년에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라고 한자신의 발언도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